아. 스피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전에 소니코리아에서 진행하는 블루투스 스피커 체험단에 감사하게도 당첨이 돼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블루투스 스피커 리뷰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리뷰할 제품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SRS-XB22라는 신제품은 아니에요 출시된지 조금 된 제품이고요 바로 언박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부터 말씀드릴게요 뭐 구성품은 간단합니다 스피커 본체 그리고 설명서와 각종 서류들 그리고 뭐 박스 정도죠 이게 전부예요뭐 설명서랑 보증서 이런거는 다 그대로 다시 상자에 집어넣도록 하고요 바로 이녀석 스피커의 리뷰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에 나와있는 사실들을 알아보면은 뭐 워터프루프 앤 더스트프루프 뭐 방진방수죠 ipo 7레벨까지 된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롱 배터리 라이프 12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하고요 파티 부스터! 이 기능은 사실 얘를 갖다가 드럼을 칠수 있는 기능인데 이거는 일단 뛰어넘도록 하고요 다른 소니 블루투스 스피커들과 연결하는 이 와이어리스 파티체인 기능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Salt Water Resistance 이거 아까 방수방진 거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바닷물에도 방수가 된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라이브 사운드 모드는 이따가 제가 오디오 테스트를 할때 조금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스피커 애드 펑션인데 이게 사실 이 스피커의 메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피커를 두 개를 연결을 하게 되면요 스테레오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커폰 이걸로 전화를 할수 있다 그러는데 저는 이 스피커로 전화를 할 일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테스트 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품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품을 보시면요 굉장히 작고 무게는 그래도 조금 묵직한 편이라서 완전히 막 가벼워서 던지고 놀고 막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가 LED 라이트가 나옵니다 LED 라이트가 이렇게 나오고요 다른 모델과 비교했을 때이 XB22의 아쉬운 점중 하나인 것 같은데 이 컬러가 조절이 안 됩니다 파란색 모델은 블루라이트가 나오고요 빨간색 모델은 빨간색 라이트가 나오고 검은색 모델은 흰색 라이트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게 무드등 기능을 조금 해줘가지고 불을 끄고 있을 때 라이트를 변경을 할수있다면더 좋았겠다 싶긴 한데 뭐 이건 아쉬운대로 이건아름대로쓸수 있는 거니까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를 보시면은 이렇게 바로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라이브 기능이고요 이게 이제 플레이 앤 스톱 기능입니다 이 일시정지와 재생 기능의 좋은 점은요 일시정지와 재생 뿐만 아니라 다음 곡 그리고 다음 곡 뿐만 아니라 이전 곡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이원 버튼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뭐 볼륨 마이너스 플러스고 얘는 전원과 블루투스 페어링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피커의 오른쪽 편으로 와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NCF 기능도 지원을 해요 이 NCF 기능을 통해서 블루투스로 바로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뒤에 이렇게 캡이 있는데요 이게 방수캡이에요 얘를 덮지 않고 물속에 넣으면 스피커가 고장나기 때문에 항상 덮고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캡을 열어보시면 은 이렇게 또 추가적인 기능들, 버튼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오디오인 이제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하지 않고 유선으로 스피커를 활용할 때 쓰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충전을 하는 마이크로 USB 5핀 단자입니다 그리고 여길 보시면은 여기 LED와 배터리 버튼이 있죠 이거는 꾹 누르게 되면은 LED가 켜지고 끄는 기능을 활용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한번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배터리의 잔량을 목소리로 알려줍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50% 남았다 그럴 때는 배터리가 50% 남아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육성으로 알려주기 때문에요 이 잔여량을 확인할 때 굉장히 편리해요 그리고 이 WPC는 파티 체인 모드 해가지고 다른 스피커들과 단체로 연결을 시킬 때 쓰는 기능이고요 그 밑에 ADD는 스피커 두 개를 페어링 해가지고 활용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배터리 같은 경우는요 12시간이라고 나와 있지만 엑스트라 베이스 기능과 l e d 끈 상태에서 12시간 이라고 하고 어 이거를 킨 상태로는 10시간 정도 지속된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사용해 본 결과 보통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면은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알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srs xb 22 모델의 가장 강력한 기능은 요 스테레오 기능이에요 오른쪽 왼쪽을 따로따로 따로 해가지고 사운드가 더 풍부해지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그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스피커가 두 대가 필요합니다 이두 개의 스피커를 연결을 해가지고 동시에 사운드를 만들어줍니다 우선 이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뮤직 센터라는 어플을 다운받아 주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미리 어플을 다운을 받아 닫고요이 어플을 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핸드폰이랑 페어링을 할 거예요 <목소리> 자, 이제 각각의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을 완료하셨다면 를 그룹화하기를 통해서 스피커 Add Function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함께 연결돼 있는 다른 스피커 리스트가 떠요.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에버멘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연결된 거는 스테레오 모드가 아닌 그냥 일반 모드로 두 스피커가 동시에 재생되도록 연결이 된 거고요 이거를 스테레오 모드로 바꿔줘 볼게요 이제 이중 모드가 아닌 여기 스테레오 모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left, right. Left, right. 이렇게 스피커가 우측과 좌측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스피커를 놔둔 위치와 방향이 일치하면은 를 상관이 없지만 이게 만약에 다르다면요. 물론 물리적으로 스피커의 위치를 그냥 바꿔버려도 되지만 여기서 왼쪽 오른쪽 전환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스피커를 통해가지고 홈시네마를 드디어 완성을 했어요 원래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빔프로젝트를 활용해서 영화 보는 걸 좋아하긴 했지만 항상 아쉬웠던 게 오디오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완벽한 스테레오 사운드까지 딱 적용이 되고 나니까 자취방이 훨씬 풍성해졌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LED 라이트가 은은하게 깜빡깜빡 해줌으로 인해서 이 무드 등 역할까지 확실하게 해줘요 이 부분에서 사실 이 LED 컬러를 조절할 수 없다는 게 살짝 아쉬운 부분으로 저한테는 다가왔던 것 같아요. 싱크도 굉장히 잘 맞습니다. 사실 싱크가 안 맞으면 스피커를 쓰는 의미가 없는데 싱크가 적어도 제 모바일, 저는 핸드폰을 통해서 시청을 하기 때문에 이 핸드폰과 싱크가 굉장히 잘 맞아요. 또한 이렇게 평소에는 홈시네마로 설치를 해놨다가도 워낙에 이게 휴대성이 강하기 때문에 음악을 듣고 싶을 때는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 편집 끝에다가 하나를 그리고 좌측 편 끝에다가 하나를 딱 놔두고서 음악을 틀게 되면은 저처럼 좁은 원룸에서 사는 분들은 집안이 정말 풍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이렇게 SRS-XB22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라이브 버튼의 기능을 켰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와 그냥 일반적인 오디오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tonight